안녕하세요, n i p 입니다 민족 대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이 찾아왔습니다. <웃음> 저희도 n i p 으로서 만든 첫 명절이라 굉장히 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. 저도 명절하면 휴일이서 일단 좋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들을 꼭 저를 보 칭찬을 많이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, 게 저는 저는 음. 호주에서 명절을 할 때마다 꼭 가족들과 어, 저녁도가 한 떡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<웃음> 네, 역시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, 명절엔 네.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. 하지만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너못 만나는 운동으많 받지 않아요 데뷔 준비로 바쁜 저희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의 신화를 못 갖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, 이름만 들어도, 쉽던 연결이잖아요. 저희, n i p 의 일을 많이 눠주세요 만나지 않고, 연결됩니요 모두, 즐거운 추석 되시고,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, 열심히,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럼, 지금까지, NIV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